아, 네,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김담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만나뵙게 돼서 반가워요 아 너무 떨리네요 지금 어, 나오고 있는 건가요? 지금 나오고 있는 건가요? 어 제가 이렇게 어, 팬분들과 만나 뵙게 되는 거는 처음인데 오프라인으로 뵀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만나뵐 수 있어서, 어, 네. 떨리지만,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가워요. 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접속사, 접촉사, 접속사수. <웃음> 하트랑 댓글들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로 저희 케이크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팬분들이 어, 원하시는 문구나 그림을 제가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은 첫 번째 팬미팅인 만큼 제가 한번, 네, 예쁘게 케이크를 꾸며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구나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 뭐가 좋을까요? 일단은 한번 제가 과일로 꾸며볼게요. 아! 이거를 먼저 떼고, 응? 이거를 떼보겠습니다. 어, 어떤 문구나 그림을 하셨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노력해 볼게요 일단은 과일로 과일로 <웃음> 옆에 테두리를 해보고 햄스터 햄스터 햄스터 그림이나 어... 많은 분들이 햄스터 별명을 이태원클라스를 보고 어, 지어주셔가지고 <웃음> 조이서요? 조이서 이서 머리를 한번 이서 머리도 이서랑 햄스터 햄스터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모티콘 보내주신 걸 한번 해볼까 봐요 일단 겉에를 꾸며보고 꾸며보겠습니다 제가 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 <웃음> 그 다음에, 이 초코펜으로. 햄, 햄, 아까 햄스터를 보내주셨는데, 한번 그려볼게요. 이걸로 먼저 테두리를. 어이고. 아이고? 아이고 펜이 잘안 나오네요 <웃음> 네 이게 굳었나봐요 잠시만요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다 굳었나봐요 혹시 따뜻한 물 하나 주시면 제가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녹였다가 해 볼게요 <웃음> 아 죄송해요 <웃음> 당황해가지고 <웃음> 그동안 블루베리로 햄스터 귀를 만들까봐요 아 햄스터 눈을 만들어 볼게요 벌써 녹진 않았겠죠? 해외 팬분들도 진짜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제? 아이고 오, 나와요. 오. 근데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제가 아이고 일단 햄스터 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저 이모티콘의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떡해 벌써 망한 것 같아요 <웃음> 아 이거 블루베리를 빼야겠다 블루베리를 빼고 여기 햄스터 눈을 그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노란 색깔로 햄스터. 어! 햄스터를 색칠해줄게요. 팬분들이 제가 마녀 때도 그렇고, 볼살이 이렇게, 이렇게 해바라인가? 뭉거 같다고 지어주셨는데, 너무 귀여운 별명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수염을 쭉 하고 이제 입 입은 분홍색깔로 하고 코! 아, 코! 어! 완성이 됐어요 제가 한번 완성시킨 걸 보여드릴게요 짠! 아이고! 짠! 어때요? 비슷한가요? 비슷한가요? 고 <웃음> 지금 <웃음> 포도가 다 떨어졌어요 <웃음> 이따 이걸 닦고 여기 팬분들 댓글창도 닦고 그 다음에 이거를 뽑아까봐요 여기 포도가 나간 자리에 풍선이랑 여기 또 예쁘게 뽑아주셨는데 함께 꽃길만 걸어요 라는 문구를 보내주셨는데 한번 꽂고 네 오늘 저도 지금 아직도 너무 떨리는데 첫 번째 팬미팅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거, 이거 포도가 자꾸... <웃음> 이번에 한번 커팅식을 해볼까 봐요. 혼자 하는 건 그렇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잘라볼게요. 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네. 오늘은 비록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됐지만 다음번에 두 번째 때는 꼭 오프라인으로 만나 뵙으면 좋겠어요 포도가 자꾸 탈출해가지고 지금 댓글들을 저도 보고 있는데 음, 포도 100박스를 백박스, 보내주신다고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그 다음으로는 이제는 한번 제가 <웃음> 팬분들하고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이제 듣기로는 팬분들께서 미리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에 대한 질문을 보내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뽑기통이 있는데 지금 이게 가득 찰 정도로 이렇게 뽑기통을 보내주셨다고 해요 저도 어떤 질문이 나올지 궁금한데 한번 제가 뽑아볼게요 이 동전을 넣어서 일단 이거를 치워주고 네, 짠어 음. 해외, 해외 팬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팬들에게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있나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 제가 팬분들을... 어, 부르고 싶은 이름이요? 어, 음. 보통 유, 어, 방송 같은 거 보면은, 이제, 팬분들을, 호, 어, 이렇게 어떤 호칭을 하는 것 같은데, 전 그래도 햄토리라고 불러주셨으니까, 팬분들도. 햄. 햄토리들 햄, 토리들, 햄. <웃음> 뭐가 있을까요? 혹시 뭐라고 제가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펜에 대한 애칭 어떤, 어떤 애칭을 듣고 싶으신가요? 어, 댓글 한번 해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해바라기들 토리들 햄찌 햄, 햄톨들 햄 햄찌들 토리들 귀엽네요 토리들 해바라기씨? 햄토리군단 어, 뭔가 되게 셀것 같아요 햄토리군단 햄둥이 햄토리들 이제 다음 질문 한번 해볼게요. 다시 동전을 넣고. 아이고. 이게 캡슐이 깨졌는데, 한번 얘도 읽어볼게요.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매력 포인트는? 윤정도 팬분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매력 포인트? 어 매력 포인트.. 어... 너무 어려워요 뭐가 있을까요? 음.. 저는.. 음.. 그래도 팬분들이 제 볼살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또, 그런, 매력 포인트라면,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무튼. 그러면은, 한번 다음 질문. 네. 또 뽑아볼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머리 스타일에 따라 이미지가 많이 변한다. 해보고 싶은 머리 스타일은? 박승환 분이 보내주셨어요. 어, 저는, 아, 제가 머리 스타일에 따라서 좀 많이 이미지가 변한다고 많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음, 해보고 싶은 머리는? 보통 이제 어, 촬영할 때는 제가 단발로 많이 나오는 면이 많아서, 뭐, 한번 긴 머리, 긴 생머리도 해보고 싶고, 어 사실 그냥 다양한 머리를 많이 하면서 여러 작품을 좀 다양한 이미지로 보여 드리고 싶은 게제네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번더 와, 어, 지금 하트가 2,900만이래요. 2,9 조금 있으면은 거의 3,000만이라고 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시 뽑아볼게요 자, 다미님이 가지고 계신 것중 보물 1호와 그 이유는? 이사야 분이 보내주셨어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보물 1호 보물 1호 보물 1호. 사실 너무 많아요. 근데 왜냐면 어 제가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정말 어 팬분들이 너무 많은 것들도 보내주셨고 또또 또어 처음으로 어 연기로 상을 받게 되기도 했었고 음 그래서 뭐 그리고 옛날에는 보물 1호라고 하면 은 사실 가족이라고 많이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아서 하나를 못 고르겠어요 네. 몇 개를 더 뽑아볼게요 램프의 요정 진희에게 말하고 싶은 세 가지 소원. 김동윤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와, 저는. 헉, 이건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세 가지 소원. 일단. 세 가지 소원 여러분은 뭐가 있으신가요? 소울메이트 빨리 보고 싶어요 음 저는 일단 어 한번 초능력을 갖고 싶긴 해요 뭐 약간 그걸 뭐라고 하죠 한 번에 한가, 한 번에 이렇게 이동하는 거 순간이동 순간이동 순간이동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또아네 오프라인 팬미팅 오프라인 팬미팅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수원은 음. 건강하기 <웃음> 네 이게 세 가지 수원이에요 그리고 질문을 더 받을 수 있겠죠? 좀더 해볼게요 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겠죠? 다시 만약 배우를 안 하셨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이수호 씨가 질문해 주셨는데요. 음 사실 어 근데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배우라는 직업을 너무 하고 싶었고 연기를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어, 다른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배우가 되고 싶었었던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안 하고 있었다면, 어, 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했어요. 제가 한 자리에 오래 앉아있는 거를 많이 못해가지고, 좀 그래도 활동적인 돌아다니는 <웃음> 이 일들을 이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니, 팬분들이 숨만 쉬어도. <웃음> 하는 거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다가 감사합니다 단밤 <웃음> 매니저 단밤 어... 매니저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이고란 말을 제가 많이 하네요 오늘 아 여행 가이드? 이것도 해보고 싶었어요 여행 작가 같은 거 근데 제가 글을 잘못 써가지고 여행을 다, 많이 다니고는 싶지만 어... 네. 네. 여행으로 일을 해보고 싶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또 뽑아볼게요 아 해외 팬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한번 영어로. Hi, hello. <웃음> 인사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또뽑아줄요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세 가지는. 헉, 오늘 질문이. 어, 제가 듣지 못했던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세 가지. 저는,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건강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건강. 그 다음에, 어, 또 뭐가 있을까요? 가족? 음, 음 그리고 연기를 할수 있는 것, 이세 가지, 이세 가지가 저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죠. 사실 많은 것 같긴 한데, 네, 맞아요. 건강, 가족, 뭐 친구도 그렇고, 음, 그리고. 네, 일할 수 있는 거. <웃음> 네. 또 뽑아볼게요. 짠. 아, 김다미님의 이름의 뜻은 송미철.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한글 이름이라서 한문 뜻은 없어요. 그래서 뭐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봤었는데 어, 뭐, 모든 것이 어, 잘되라라는 의미에서 해주셨다고 하시는데 저도 정확한 뜻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이 다음으로는 제가 한번 실시간 질문을 올려주시면 거기서 하나를 골라서 제가 한번 대답을 해 볼게요 지금 올려주시면 음... 뭐가 있을까요? 음, 배우 활동하면 어, 어이구, 어이구. 헉, 질문이 네,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오. 아 언니 MBTI MBTI 질문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했었는데 그게 ISFP였나? INFP 그 어, 잔다르크형? 그호기심만예술관가네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또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어 요새 뭐예요? 요새 제가 지금 소울메이트 영화가 8월 어 중순 정도에 들어가서 어 영화 준비를 위해서 어 이것저것 배우고 있고 또네 요새 요새는 요새그 어 소울메이트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운동하고 음 브이로그 생각 있으신가요? <웃음> 제가 사실 오늘도 이렇게 너무 떨려 해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웃음> 어... 또 뭐가 있을까요? 음... 그럼요 예쁘다미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너무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아 제가 아까 얘기했던 소울메이트라는 영화는 어 그게 원작이 있는 영화인데 원래는 소설책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 리메이크를 해요 어, 어 여자의 우정과 사랑에 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 어, 음, 뭐랄까 어, 미묘한 그런 감정선이 되게 재밌는 영화예요 그래서 어, 저도 대, 어, 원작을 보고 너무 좋아해서 어, 캐릭터도 너무 매력적이고 그래서 꼭 하고 싶은 역할이었는데 어, 여러분들도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원작이 있어요 배우가 하고 싶었던 이유? 음, 저는, 어, 인터뷰를 많이 했을 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어, 어렸을 때부터 배우를 자연스럽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 TV를 많이 보고, 그런 배우분들이 하시는 연기나, 어, 이런 감정들을 같이 공감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재밌었고, 어, 꼭 하고 싶었어요, 저도. 이번에는 다시 그래도 팬분들이 준비해 주셨으니까 또 뽑아볼게요. 아 요즘 연기 말고 다른 관심사는 노진우 분이 어, 보내주셨는데 요새 요새 관심사 요새 관심. 관심사 너무 건강 얘기만 자꾸 하나? <웃음> 제가 영화를 이제 준비해야 돼가지고 어 아무래도 체력적인 면에서 조금 어 잘좀 이렇게 키우고 싶어가지고 체력 관리를 하려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그게 제일 제가 큰 관심사인 것 같고 뭐 가끔 운동 끝나고 먹는 맛있는 고기 <웃음> 네, 제 관심사 그리고 다시 뽑아볼게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도 꼭 건강하세요 또뽑아봤는데데 네.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은 이태원 <웃음> 이태원 클라스에서 눈물 닦을 때한 손으로 양쪽 닦던데 평, 평소에도 원래 그렇게 귀, 귀엽게 닦으시나요? <웃음> 네, 이태성 씨가 질문내 주셨는데 아 평소에 <웃음> 질문이 너무, 질문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평소에는 두 쪽으로 딱는거 딱히, 같은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 한 손으로 딱았던거 같아요 오, 하트가 3천만이 넘었대요 감사합니다